탄수화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당첩합체, 단당류,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그림 6 1에 나와있는 CHO, CH2OH, 그리세르 알데하이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자, 여기에서 이걸 이제 출발 물질로 알데하이드 기를 가졌는 당도 있고요. 이와 같이 CO 키, 케톤 기를 가졌는 당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과당은 케토즈잖아. 2번 탄소에 CO 케톤 기를 가졌어. 그래서 이개통기를 가졌는 CH2OH, CO, CH2OH 자, 이 물질을 이름을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게 이름이 이렇게 됐냐 하면 은 여러분 아세톤 있죠? 매니큐어 제거하는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 아세톤이 분자 식이 CH3 COCH3입니다. 근데 아세톤에 수소자리에 OH 알코올기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구조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다이하이드록시 하이드록시기 OH기 알코올기가 두 개가 있는 아세톤이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세랄드하이더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자 이게 알도즈, 그 다음에 케토즈 이 구조다 가장 간단한. 자, 그다음 이제 당류 내용을 볼 때, 자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 가자. 자 단당류에 글루코스, 포도당, 프락토스,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 이런 자주 접해본 이름입니다. 자 이런 이런 당류들을 자 우리가 자주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수 있냐 하면은 자 포도당 글루코즈는 뭐이 당류 다 당류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 맞죠. 자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정상 상태에서 비상 상태에서는 패턴체를 사용을 할 합니다만은 자, 세포 적혈구. 네 세포 적혈구 에너지원입니다. 플락토즈는 과일에 다량 존재합니다. 프락토즈 그다음 갈락토즈는 유당 구성 성분으로 유즙에 들어 있다. 그다음 오탄당에서 리보스는 어디에 들있냐 핵산 구성 성분입니다. 리보스, RNA, DNA 들어 보셨잖아. 거기에 바로 오탄당 리보스 혹은 디옥시 리보스 나올 겁니다. 그다음 단당류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D형, L형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 D 글루코즈, L글루코즈, 이런 용어가 나올 거예요. 자, DL이 뭐냐? 자, DL은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자, 거울상 이성질체가 자연계에서는 주로 D형으로 존재를 합니다. DL은 형과 L형은 그리세르 알데, D형의 그리세르 알데이든 서로 거울상이므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영어로는 에난시오머 그래요. 에난시오머 그 다음, 두개 이상의 카이랄 중심을 가진 단당류에서 D형 기준은 가장 번호가 큰 카이랄 탄소에 치환되어 있는 알코올기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오른쪽이면 D형, 왼쪽이면 l 형그럽니다 D, L 영어로 Right, Left인데 독일어로 이게 명칭이 처음에 이렇게 명명됐어요. D, Dextrotetori, Leverrotetori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런 형이기 때문에 DL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보시면은 표육의 일에 단당류 구분 종류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게 자, 글루코즈, 포도당 사슬 구조입니다. 포도당 사슬 구조를 1번 알데하이드기, 2번 탄소 알콜기, 오른쪽 라이터, 랩터,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 랩터, 라이터, 라이터, 라이글라이즈를이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이가지고터 라이터, 라이터, 라이가이렇게알터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 라이기가이 그것이 만노즈, 4번의 알코올 바뀌었는 것이 갈락토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2, 만, 4, 갈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 2번 만노즈, 4번 갈락토스. 그러니까 포도당과 만노즈, 갈락토즈는 이와 같이 알콜기, 알코올기, 탄소에 알콜기가 하나만 좌우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이런 형태다. 자, 이런 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에피머라고 해요. 에피머. 하나의 카이랄 중심에서만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를 이름을 에피머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 다음. 사슬 구조가 이렇게 고리 구조로 고리 구조가 풀려서 사슬 구조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리인데 육각 고리 형태를 이름을 피란이라고 이름 부르고요. 오각 고리를 불란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피란 하면 아 육각 고리구나. 오각 고리는 불란. 이렇게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다음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에피머 그러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개 이상의 카이랄 중심이 존재하는 분자에서 거울상이 아닌 입체 이성질체 거울상이 아닌 입체 이성질체 이성질체는 이성질체인데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우리가 부분입체이성질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부분입체이성질체. 자, 부분입체이성질체를 영어로는 디아스테레오머라고 이름을 불러요. 자, 방금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하나의 비대칭탄소 원자에스만 구조가 다른 두, 다른 부분입체이성질체를 방금 본, 본, 포도당과 갈락토오즈, 포도당과 만노오즈 관계 이걸 에피머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럼 자 여기서 나왔을 때 거울상 이성질체, 그다음 부분입체 일성질체, 에피머. 자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디그리세르알다이드입니다. 왜 디냐? 보시면은, 카이랄탄소가, 2번 탄소가 카이랄탄소입니다. 4개 치환되어 있는 종류가, 종류가 다 달라요. 탄소에 수소 하나, OH 알콜기 하나, CHO 알데하이드기 하나, 그 다음 CH2OH기 하나, 4개의 치환기가 다 종류가 다르죠. 바로 이런 탄소를 우리가 카이랄탄소. 혹은 부재탄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재탄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울상은 거울상인데 이 거울상을 포개해 보았을 때 포개진다 그러면은 같은 물질이에요. 거울상인데 포개했을 때 포개지는 것도 있고 안 포개지는 것도 있다. 주석산 가지고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주석산 가지고 그래서 자 이, 이게 이왜 디그리세르 알하이드냐 카이랄 탄소 2번 탄소의 알콜기가 우측에 있기 때문에 덱스트로테토레에서 디그리세르 알하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탄소수를 늘여갑시다. 자 탄소수 계속 늘여가지고 위에 탄소수를 계속 증가시킵니다. 탄소 6개까지 다 증가시켰어요. 그럼 여기에 글루코즈, 만노즈, 갈락토즈 등등 해서 나옵니다. 자, 글루코즈에 카이랄탄소 몇개 있냐 하면 2번, 3번, 4번, 5번 카이랄탄소 4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질체가 2의 에너성계 2의 사성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그러니까 C6H12O6E 글루코즈의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이성질체가 물질이 다른 이성질체가 몇 개? 16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16개가 여기에 전부 나타내는 게 8개고요. 여기에 안 나타나 져 있는 8개가 존재합니다. 그건, 여기 지금 전부 D지요. D의 거울상 그 관계에는 L 8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16개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해 됐고요. 그 다음, 자, 고리 구조가 사슬 구조, 고리 구조,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자 단당류의 반응 나왔 나왔습니다. 자,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 진행될까? 자, 보세요. 자, 이게 D 글루코스입니다. 1번의 알데하이드기입니다. 자, 1번의 알다 알드하, 알데하이드기가 환원력이 있다. 남을 환원시키고 자기 자신은 뭐가 된다? 산화가 되잖아. 산화됐는 물질이 바로 카복실산이로 산화가 됐어요. 자, 이 이름이 이름을 글루콘산이라고 해요. 디글루코저기 때문에 디글루콘산입니다. 디글루콘산. 그다음 만약에 6번 위치에 6번 위치에 산화가 됐다면 CH2OH가 COOH로 됐다면 이, 물, 이 물질 이름은 글루쿠론산입니다. 글루콘산, 글루쿠론산 그 다음 1번, 6번이 다 산화가 돼서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다면 글루카르산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산화환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글루콘산 우리 식품 첨가물로 우리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베타디 디옥시리보스입니다.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RNA의 리보스 당이고요. DNA의 디옥시리보스 오탄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산화 반응도 일어나고 환원 반응도 일어납니다. 자, 일어났을 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그다음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당류 다른 여러 가지 글리코사이드 글리코시드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만드는 자,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이거 D 글루코스입니다. 자, D 글루코스가 자, 1번, 4번 결합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하게 지금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이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당유 자, 말토즈, 엿당 엿당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글루코즈, 알파D글루코즈가 1사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보이죠? 세로로즈는 베타D글루코즈가 1사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녹말이고 이것이 세로로즈입니다 구분되죠? 설탕, 여기 나타나죠? 그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환원당, 비환원당 얘기가 되고, 올리고당. 자, 올리고당은 탄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걸 올리고당이라고 그러냐? 대개, 세 개에서 1열개 정도 구성되어 있는 걸 올리고당, 오리고사카라이드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럼 10개 이상 정도 된다면 아 이거는 다당류 탄소수 10개 이상 정도 된다면 다당류 이렇게 부르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오리고당류들이 우리 세포막 단백질과 연결된 오리고당류 그러면서 예를 하나 보였습니다 이거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자꾸 밝혀지고 있어요. 자, 오리고당류. 그다음 뭐 다른 다당류 <웃음> 한번 보자. 여기 자 동질 다당류 대표적인 전분. 자, 동질이라고는 그냥 포도당 한 종류만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잖아, 그죠? <웃음>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자, 동질다당류의 전분, <웃음> 전분인데,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셀룰로즈 자, 이게 어떻게, 어떻게 결합이 만들어졌느냐. 방금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결합으로, 자, 아밀로즈는 100 내지 1000개의 글루, 글루코스 장기가 알파원포글리코사이드 결합 그러니까 알코올 OH와 수소 사이에 탈수 물한 분자가 제거되면서 탈수축합 그러니까 두 분자가 물이 빠지면서 고리가 만들어지는 고그 결합을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그래요 자. 알파, 원포, 그리코사이드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다. <웃음> 자, 형성되어 있는데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 구조는 어떻게 다르냐. 자, 아밀로즈 구조와 아밀로펙틴 구조는 어떻게 다르냐. 자, 이 얘기가 <웃음> 일반 쌀밥하고 찹쌀밥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말이니 그걸 이제 설명을 할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반 살, 그 다음 찹쌀, 밥의 성질도 다 다르죠. 그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셀로즈, <웃음>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웃음>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환원 말단 그러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 쉽게 얘기하면 자 알파 원포 쭉 계속 고리가 고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끝에 하나 이게 고리가 열려질 수 있는 환원 말단입니다. 자 일사 결합으로 쭉 오다가 여기에 격까지가 또 일육 결합으로 격까지가 만들어져. 격가지가 격가지가 만들어져서 촘촘히 격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밀로펙틴 구조잖아자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 아밀로펙틴 구조만이 아니고 글라이코겐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글라이코겐은 아밀로펙틴과 비슷한 구조지만은 아밀로펙틴보다 좀더 빽빽하게 그러니까 가지 사이 간격이 탈레지 12개의 글루코스 장기를 가진 구조이다. 그러니까 글라이코겐과 아밀로펙틴 그러니까 찹쌀 찹쌀밥 찹쌀의 구조와 같은 글라이코겐 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 사이 간격이 굉장히 촘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밀로펙틴은큰 나무 같고 글라이코겐은 듬불 나무 같다고 묘사되기도 한다. 글라이코겐은 한 개의 화는 말단과 수많은 비화는 말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지고 있으므로 글라이코겐 가인산 분해 가인산 분해 효소에 의해서 글라이코겐 그러니까 비환원 말단으로부터 신속하게 비환원 말단 어데 끝에서부터 비환원 말단으로 신속하게 <웃음>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글라이코겐 저장한 양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빠르게 포도당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체내에서 글라이코겐 자 봅시다. 동물의 저장용 다당류이다. 간에 주로 많이 저장이 됩니다. 간은 총 무게의 한 10%만큼 글라이코겐을 합성하여 저장할 수 있다. 골격근은 총 무게의 약 1~2% 글라이코겐을 저장 글라이코겐을 합성하여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골격근이 간보다 훨씬 큰 장기이기 때문에 저장되는 총량은 근육이, 근육에 저장된 양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웃음> 간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은 신속하게 혈당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격근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은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그건 아니고, 근육 수축을 위해서 신속한 에너지 공급원으로만 작용됩니다. 자, 이게 작년에 국가시험에 나왔었죠. 무슨 문제인지, 어? 한번더 확인하세요. 그 다음, 키친, 뭐, 키토산, 이동 아니, 이질 다당류 뭐 아가 한천 그죠? 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얘기하는 다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정장 작용 뭐 이런 역할을 해주잖아 그죠? 그다음 당접합체 앞쪽에서 봤습니다. 오리고당류와 다당류는 정보 운반체이기도 하고요. 대개 경우 정보를 가진 탄수화물은 공유결합으로 단백질이나 지질과 결합해서 이런 당접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뭐 프로테오글리칸, 당, 단백질 자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당지질도 나와요. 올리고당 이 암호를 어떻게 읽어 드리느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독소 등이 자, 세포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것들을 자, 이 어떤 신호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어? 역할을 여기서 지금 올리고당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꾸 바, 밝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에, 육장은 탄수화물 자,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사, 대사 부분 바로 들어갈게요.